이렇게 좀버서커 있을 때는 예, 그냥 순간 어, 뭔가 버프 받고 받 버프 받고 예, 버석거가 딜 집중하면 워러드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 예, 뭐 들어가면서 최대한 이 히트 선수가 넘어질 때뭐 딜이 연계되지 않도록 예, 딜러를 묶어주는 2대 1 드리블. 이게 또 태풍 선수의 장기거든요. 그렇죠. 둘이나 묶어놓고 예. 그 다음에 쉴드러가 그러니까 노출되죠. 이 자, 일단은 야금야금. 근데 각성기 홀리나이트 지금 아. 시폰이 아니라 지금 막 각성기예요. 그러네요. 예, 턴 소모 안 하겠다라는 거죠. 진영이 무너지기 싫은 건데.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쉴 들어가 진짜 모든 걸다 맞아주고 있습니다. 어 광어가 잘 묶었습니다 워루디를. 레이더스 등. 응. 어 이러고서 스토드스톤. 이러고서 히트가 이러면 너무 물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지 않고. 태풍이 왔어요. 자 일단은 방금은 그래도 히트 선택이 대중적인 잘 들어갔죠. 고립되면서. 네. 역시나 태풍이 좋을 것이고. 속이 따뜻해요. 꼬가 못 보거든요 상대를. 아 태풍 빨 태풍 빨라요. 대우격 들어가고. 아우 쿠쿠. 무사 상태로 만듭니다. 실전에도 마찬가지. 아 아웃 쿠쿠.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 더블킬 타이밍. 더만 안 나오면 되고 더안 나오면 되고. 그렇죠. 상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 네. 하나 주고 둘 데려가는 에이징 커브. 그래도 우코 고선수의 마지막 라 날풀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아니 저는 이거는 어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사람만 어.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어? 추가적인 딜이나 교전이 안 됐어요. 야 그래도 여기 그 폭주 모드로 딜을 또 태풍이 넣는 모습, 네, 어, 실드로 히트가 히트가 넣는 모습 나왔고 어, 실드로 아파요 갑니다. 그래도 우코가 콤보 타이밍이에요. 네 일이라서. 와. 작은 마지막에 안 들어갔죠. 네. 어 이거 지금. 에이지커브 아, 에이징커브! 와, 지금 분모 메타인데요? 지 태풍 선수 어, 네, 딜량이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히트 선수와 광호 선수는 약간 쉴드로 선수를 좀 때렸다면 태풍 선수는 우쿠쿠 선수와 이 홀리나이트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때렸거든요. 그쵸. 워로드 자체가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갈고리가 빠졌을 때 태풍이 들어가면 슬링어 혼자 살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한대 세시 뭉쳐있습니다 아 근데 먼저 꺼지거든요 먼저 버어만큼 그렇죠. 갈고리도 끌어오지 않았고 실드로 너무 구석이에요 지금 뒤로 빠져나가도 딜 맞습니다 이러면 광어는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행진곡을 던졌고 pbc 잘 들어갔습니다 네 빠지면서도 뭐 광시곡으로 케어는 잊지 어, 않았고요 광원 네. 선수는. 그래도 버스티 캐논 네. 실드러 선수가 꽤나 마크를 해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좀 공격적인 타이밍을 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예. 그래도 1대1의 강 아, 나왔죠 지금 버티고요. 우꾸꾸가 살수 있습니까? 전혀 어, 힘들어 자, 각성기. 마사카 아! 피오리. 아, 지금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우꾸꾸를 잡을까다가 이거 어차피 잡히니까 음. 그냥 반대 눈썹을 노려버렸어요. 히트 와. 어서서 그래도 체력이 좀 있었는데 한번 포커싱 됐을 때 이렇게 체력이 나간 거거든요. 아, 얌전 그래, 그래, 아. 아, 이거 바드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죠. 히트는 이제 한 번.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하고 물어봤는데 도움박 때문에 살았고요 아아.. 아, 방식옥 방식옥 타이밍 정말 좋았죠? 네 그리고 대신 쉴드러를 렛러스티 못 치고 아 마무리까지 태풍 아 어, 태풍 선수 네, 지금 휘일 뭐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어, 샷건드 리스트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광고 광고 어 근데 이제또 방점기에 해서 아.. 방어의 네. 체력은 뺐습니다만 아 심판의 창이 어, 이거 광어는 응. 일단, 일상... 아니, 이것도 광어 선수가 버텼어. 네. 네, 일단은 이제는 행진곡. 자, 됐죠. 예, 예. 차라리 이게 나아요. 에이징 커 입장에서는. 체력을 그 보니까 네, 다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은구구의 체력을 빼놨다는 게 에이징 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태. 네, 율법 빠졌어요. 율법 빠졌어요. <웃음> 태풍 던져 들어갔습니다. 아. 둘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합류! 아, 이거 광어 선수가 아까부터. 너무 낚시를 잘하고 있어서 우쿠쿠 선수 들어갔다가 또 히트 서포트에 말렸거든요. 네, 본인은 그 타이밍에 3대1 구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시간이요. 4대2인데 아. 태풍이 살면 그래도 4대3 아니 에이징 커브자 그러니까 히트 선수까지 잡았고 태풍 선수 체력을 벌려 네. 자 근데 역시 시간이. 시간이. 와. 아 시간이 샀답다 볼까요 이번에는 히트